약이 되는 보약 채소 아욱과 함께 한다. 아욱은 단백질과 지방, 칼슘이 시금치에 비해 2배 이상 들어 있으며, 비타민도 골고루 함유되어 있고, 장을 부드럽게 하는 효능이 있어 변비나 이질, 골다공증에 좋습니다. 또한 비만 개선과 무기질과 칼슘이 풍부하여 아이들의 성장 반륙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아욱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갈증을 많이 느끼는 사람에게 좋으며 체온이 올라가 수분 손실이 많은 여름철에 섭취하면 좋습니다. 또한 변비가 심한 사람에게도 좋고요. 다만 이렇게 아욱은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몸이 냉하고 허약하거나 소화가 잘 안되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경우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유의 강인한 생명력으로 가뭄에도 잘 견디는 아욱. 아욱은 소리가 내리기 전에 먹으면 그 맛과 영객이 뛰어나 가을이면 더욱 진가를 발휘한다. 또 국물 요리나 무침은 물론 전이나 수제비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채소가 바로 아욱이다 선선한 가을 제철 아욱과 함께 가족을 위한 특별한 밥상을 준비하자.